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아레 은총을 받은 자이드. 거대한 양날을 가진 주살도를 깃털처럼 다루며 적의 힘을 모래의 권세에 흡수해 만들어낸 모래뱀으로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 보기 자이드 편입니다. 사구배기는 모래면을 가르듯이 날카롭게 베어내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백시키며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다운시킵니다. 교환은 주살도를 지면에 꽂아 모래뱀을 소환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머가 적용되는데 첫 타격 성공 시 기절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백시킵니다. 뱀 가르기는 날카로운 주살도에 칼날을 휘둘러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전방가드가 적용되는데 첫 타격 성공 시 넉백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띄웁니다. 심화 기술 적용 시 전방가드 대신 슈퍼암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주는 뛰어올라 힘차게 주살도를 내리꽂자 주변 적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머가 적용되며 점프 중에는 잡기 불가가 적용됩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띄우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바운드 시킵니다. 사본은 공간을 가르고 그 틈으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머가 적용되며 은신 중에는 잡기 불가가 됩니다. 첫 타격 성공 시 경직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기술 버튼 유지 시에는 추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포박하는 모래늪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포박하는 모래늪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슈퍼하머가 적용됩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띄우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 시킵니다. 낙원의 쇄도는 순식간에 적에게 접근하여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무적이 적용되며 공격 중 슈퍼하머가 적용됩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뱀의 덫은 대상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뱀의 덫을 씌우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머가 적용되며 잡기 성공 시 바운드됩니다. 잡기 성공 시에는 일정 시간 동안 보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이 감소됩니다. 뱀의 뚜아리는 주살도를 빠르게 회전시켜 피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백,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 시킵니다. 추궁의 칼날은 주살도로 적을 빈틈없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바운드 시킵니다. 아알의 은총을 받아 잠시 동안 아알의 대리자로서 위험을 드러냅니다. 기술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생명력을 회복,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회피 기술 재사용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자이드는 뱀 형상을 띈 하둠의 그림자를 굴복시키고 얻은 모래의 권세로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기술 2회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검은 뱀 상태가 되어 특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능멸의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모래의 힘을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클래스 미리 보기 자이드 편이었습니다.